이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하던 질서와 섭유와 법칙을 알아내거나 발견하거나 깨달은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전스타 아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부와 성공 뒤에 숨겨진 행운의 과학 바로 필연적인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과 그렇게 찾아오는 기회들을 여러분이 분명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흔히 듣는 동기부여나 마인드셋을 위한 말 중에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흔한 단순한 내용을 전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에 감추어진 섭리와 실제로 우리 안에 능력이 될 방법을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말의 힘으로 실제로 일어난 기적과 성공 사례에 관해서도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엄청난 기적들도 앞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세렌디피티 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렌디피티의 원래 의미는 의도하지 않은 발견, 뜻밖의 발견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단어가 지금은 세렌디피티 포드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의미를 요약하면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에서 더욱 실행적 가치를 지닌 의미로 확대되었는데요. 노력하고 정말로 애쓰는 사람만이 맞이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말과 노력 그리고 준비의 과정에서 바로 그 힘에 이끌린 필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 뒤에 숨겨진 행운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크리스티안 부슈는 세렌디피티 코드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저우하는 우연한 기회와 그리고 노력의 상호작용과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책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 시작으로 말의 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매달리고 담대해질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행운을 나에게도 오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찾아왔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위해 이 코드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렌디피티 코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야기 드릴 내용에이 요소가 필요하기에 먼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영학자로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기업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세렌디피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이 둘도 세렌디피티가 없었다면 지금의 페이스북도 또한 이렇게 구글도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10대 전후부터 좀 유치하지만 나름 마음의 품은 소망을 말로 선포하며 그렇게 꿈을 꾸어왔습니다. 17살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까지 정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20대부터 이렇게 간절하고 소망을 담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갈 겁니다. 놀라운 저의 기적도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공의 시작점은 결국 말에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소리 언어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외침, 바로 그 마음의 말이 입을 통하여 말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이끌어내는 마음의 소리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로 이끌어내는 마음의 소리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의 말을 입 밖으로 선포할 때 정말 그 말에는 힘이 있게 됩니다. 말은 사람의 감정, 의도, 생각, 사상 정말 다양한 것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 속에 의미를 담습니다. 즉그 의미가 소리로 표현됩니다. 소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인해 전달되는 파동으로 음파라고도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간절함을 담고 그 말에 영혼을 담을 때그 말에는 진정한 힘이 발생합니다. 그 힘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바로 이 행동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이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목표를 세우고 노력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성공의 시작점은 결국 말에 있다고. 바로 이 말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물리적인 소리인 파장으로만 인식되면 말이라는 이 언어도구는 소리를 많이 내며 이야기를 해도 나의 말을 오해하기도 하고 제대로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리로의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그 말에 간절함을 담고 그 말에 영혼을 담을 때그 말에는 진정한 힘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말도 언젠가 분명히 아나부의 명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미라클 강철 의지의 저자 오리슨 스웨트 마든 박사는 그의 책 미라클에서 위대함을 생각하면 위대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 중몇 가지는 저의 종교와 신념, 인간관계론 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예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부분과 나를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오리슨 스웨트 맡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걸어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조이스 브라더스의 명언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인데요. 성공은 마음가짐이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했다는 생각을 먼저 해라. 여러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기가 예측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기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결국 그 기대를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되고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대로 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면 자율시 경계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불안은 더 심해질 수 있고 불안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좋은 컨디션이나 정서 안에서 행한 일보다 일을 그르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정서의 기대가 나의 몸과 정신을 긍정으로 향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의 의미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이나 학업에 힘쓰게 되고 실제로 성적이나 성과가 향상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이 심리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방송인이자 CEO고 영화감독인 오프라 게일 윈프리라고 하시나요?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라는 말로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할리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둘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 바로 그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자기 충족 예언, 피고말리언 효과, 이런 심리적 현상과 또한 관성의 법칙,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과학 중에 물리학도, 공기 중에 산소가 21%라는 사실인 화학 및 지구과학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하던 질서와 섬리와 법칙을 알아내거나 발견하거나 깨달은 것들입니다. 사실 발견, 발명 그리고 과학은 이미 있고 존재하거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낸 것이잖아요. 그쵸?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질서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규칙적이든지, 규칙적이지 않든지, 안정적이든지, 혼란스럽든지,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질서와 섭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분명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 삶에 세 번은 꼭 온다는 말도 합니다. 사실 세 번은 상징적인 수이기도 한데요. 몇 번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붙잡을 수 있는 노력과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이 선파는 말로 이어지는 말의 힘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 드린 세렌디피티 코드의 바로 우연한 기회 즉 행운과 이미 준비하고 있던 노력의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금 정말 엄청난 깨달음을 확신한 순간이었기에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야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야구 역사에도 남을 기적이었습니다. 두산베어스 정진호 선수의 사이클링 히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사이클링 히트가 아닙니다. 소름 돋는 일. 아니. 좀더 명확히 표현하면 엄청난 전율이 느껴지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6월 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 리그 삼성과의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하였는데요. 1회 말 2루타, 2회 말 3루타, 4회 말 1루타, 5회 말홈런 불과 4타석 만에 한 경기에서 타자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기록한 것입니다. 내타석만의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 역대 6번밖에 없었고요. 특히 5회 이전 사이클링 히트가 완성된 것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야구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전 우익수로 나섰던 박군호 선수가 햄스트링통증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진호 선수는 2017년 5월 3일 삼성전 이후로 한 달여 만에 선발 출전, 바로 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박근호 선수의 부상이 정진호 선수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되었고 이 정진호 선수의 꾸준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이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겠죠. 또한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면 아무리 땀을 리고피라는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결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고두고 새긴 나도 주전이 될수 있다는 확신 또한 나도 사이클링 트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의 힘이 마음의 힘과 말의 힘이 이 기회가 행운이 되었고 이 정진호 선수에게 선물이 된 것입니다 이 행운은 기회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 마음의 힘을 말의 힘으로 연합시키세요 성공을 부르는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입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말에 힘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